뮤직 프로듀서 뮤프3입니다 햄버거송 오늘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고요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소리 모음을 가지고 곡의 테마와 구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만들 영상들에서 음 플러그인들이나 뭐 세세한 사용법들은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4박자 테마 만드는 법을 해 보겠습니다 로직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주 쓰는 템플릿을 열고요 네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요 위에 보면 이런 넘버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넘버가 있어요 자 요거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돼 있고 여기는 1, 1, 3, 뭐 1, 2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게 첫박 두번째 박, 세번째 박, 네번째 박이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박이 끝나면 4분의 4박자니까 여기 네. 자,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정말 초기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어, 보시면서 어, 마디가 뭐예요? 뭐 그런 질문도 괜찮으니까 남겨놓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둔 요런 샘플 킥트럼입니다. 요것들은 소리가 네, 이렇게 달라요. 자, 근데 일단 얘를 저는 6번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앞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벌써 원템포 2템포에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카피해 줄 거예요. 카피를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 그서 하나, 둘, 셋, 넷이 만들어졌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루프를 시킵니다 루프는 뭘까요? 루프는 이렇게 반복되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반복해 달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는 음,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어, 지난 시간에 그 영상 앞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소리들 있죠 여러분 느껴보세요 하고 지난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그소리의 프로젝트들을 불러올 거예요 제가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 놨는데 자. 작곡, 하기, 햄버거, 투, 뭐, 이렇게 있는데, 음, 소리들 중인데, 요거, 트랙 두개 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일단, 이쪽에 해놓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트, 여기 보면은, 음, 네, 오디오 파일 다 불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를 쭉, 이렇게 땡기다 요거는, 트를 해놓고, 자, 그런 다음, 음, 리듬을 우리가 하우스 뮤직이나 혹은 뭐 트로트도 될수 있고 두 박자 네 박자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면 둘셋넷 요게 이렇게 해서 네 마디 이렇게 하나 둘셋 넷가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자 이렇게 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뮤프 3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